비상비상 비상. 구글이 통행세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간 무료였던 구글 결제에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면 수수료가 들어서 원래 내야 되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싸게 결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원래 가격에 맞게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웨이브나 안드로이드 상에 설치된 모든 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대신 인터넷 결제를 이용해서 훨씬 저렴한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러 멤버십도 휴대폰 결제 말고 인터넷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하세요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스토리텔러 멤버십에 가입하면 새 동영상 우선 시청권이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상에서는 회원전용 영상이 15개만 뜨지만 재생 목록을 눌러서 회원전용 동영상을 누르면 수십 개의 아주 많은, 아주아주 아주 쌓여있는 그동안 광고로 나왔던 모든 회원전용 동영상 그간 나오지 않았던 회원전용 동영상들이 광고 없이 우선 시청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 둘 광고 없이 영상을 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 셋! 멤버십 회원은 월 1회씩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게 요청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되는 영상에는 신청한 회원의 닉네임 또는 회원이 원하는 표식을 넣어드립니다. 끝으로 후원자 멤버십만의 특권! 후원자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1년마다 제 책의 사인본과 소정의 선물과 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스토리텔러, 멤버십, 멤버십 회원 혜택을 꾸준히, 꾸준히 업데이트 해나갈 테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랍니다.